아시아타임즈 등호 박민규 기자 김종민이 황미나와 작별했다. 21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연애의 맛에서는 김종민과 황미나 커플의 마지막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김종민은 처음엔 그랬다. 좋은 인연이 감사한 일. 이었다. 그게 도움이 됐다. 사람들이 다 응원해줬다며 지금은 사실 연락을 안 한다. 연락 안 한지 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민은 미나에게 문자로 연락하자고는 했다. 앨범 준비로 정신없다 보니까 연락도 어려웠다. 저는 촬영이 잡히면 미나를 만나러 가는 시간이었다며 그때 아니면 볼 시간이 많이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할 때만 만났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 일까 싶다고 전했다. 김종민은 오해가 소지가 있을 것 같다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던 중 결혼 이야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작진분들은 관심이 있으니까 당연히 물어보니까 저는 방송인이니까 대답을 피할 수 없었고 이런 기사에 나오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종민은 처음 겪었으니까 감당을 못한 것 같다. 얼마나 부담되겠는가 라면서 주변 사람이 좋다. 아니다 말도 많았을 거고. 사실 이런 게 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가족들까지 있는 거니까 감당하기 힘들 일이고 라고 털어놨다. 미나 씨랑 이런 이야기 안 해봤냐 는 질문에 김종민은 너무 많은 기사가 나오니까 일일이 해명을 할수 없었. 다며 근데 나는 이해해 주길 솔직히 바랐던 것 같다. 나는 직업이 이거고 평생이 것만 했던 사람이니까 라고 밝혔다. 김정민은 친구가 피해를 보고한 보고를 떠나서 드라우 마가 안됐으면 좋겠다고 털어놨다.